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가정을 가진 유부남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여성분들을 보면서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많은 남자들 중에 왜 하필이면 아내도 있고 가정에 있는 남자를 만나냐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어쩌면 그분들 중엔 처음엔 모르고 만나셨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끌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유부남과의 관계를 제대로 시작하게 되면 쉽게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분명 나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님에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미혼남들과 비교했을 때 유부남의 매력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스치는 부분들은요 평균적인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또 이미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남자 자신의 입장이 좀 아쉬운 상황에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에게 잘 맞춰주고 배려해 주는 상황이 될수 있을 거고요. 또는 연륜이 있기 때문에 여자를 편안하게 대해주는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그런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또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없는 청년들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부분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런 조건들은 사실 미혼남이라고 해서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유부남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는 할수 없겠죠 또 어떤 분들은 여성분들 중에 매력이 넘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유부남을 선택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많은 예쁜 여성분들 매력이 넘치는 여성분들이 유부남과 만나기 시작하면서 누가 봐도 유부남이 여자에게 쩔쩔매야 될 그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부남에게 쩔쩔매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좋은 조건이 아닌 유부남들이 어떻게 이런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걸까요? 이건 어쩌면 여성분들이 일반적인 남성을 만날 때그 남자에 대한 확신이 들기 전까지 그의 마음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느끼고 싶어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유부남들로부터는 무의식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아주 빠르고 쉽게 느껴지게 되기 때문이라고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유부남이 어떤 여성을 마음에 들어 했는데 유부남이 먼저 마음을 내비치든 여성분이 남자에게 마음을 내비치든 유부남은요 자신이 유부남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리스크가 있음을 일단 여성에게 밝힐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유부남이 내가 너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표시를 할 때는요 사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만 너에 대한 마음은 진심인 것 같다라든가 만약 내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너하고는 정말 좋았을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너한테 보이는 게 실수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마음만큼은 꼭 전해보고 싶었어 이런 말들을 하게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부남이요 우리 관계는 요잘안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걸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가 자기로부터 비롯됐다는 것도 지금 다 오픈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덧붙여서 나한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유부남으로부터 들은 여자 입장에서는요 유부남의 상황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자기 감정을 표출했다는 것 그만큼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용기를 내서 나한테 고백한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의심도 잘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치부를 나한테 다 드러냈거든요. 그리고 또 나한테 어떤 선택의 권한을 준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유부남이 이렇게 멋지게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유부남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상황 자체가 상대방에게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밀려났다고 해서 상처를 받을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더라도요 아프기보다는 요 아쉬운 정도의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표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만약 안 된다 하더라도요. 그럴만한 이유를 자기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함에 있어서도 자기는 자기 마인드를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이미 열려 있거든요. 맞아 내가 유부남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건 원래 안 되는 거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자인 내가 이제 유부남에게 관심이 간다면요 유부남이 나에게 말해왔던 그 상황에 대해서 나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어차피 나는 조건이나 상황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요 라고 내 마음을 전하게 될 때는요 이미 내가 유부남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보통의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여자인 나는요 그런 남자의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마음을 쉽게 잘안 열거든요 근데 유부남은 요 처음부터 자신의 치부를 나한테 다 드러냈고요 우리 둘은 연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진심처럼 느껴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자인 내가 던진 말에 유부남이요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고 기뻐 그렇지만 너는 나 같은 사람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내 욕심을 채우겠다고 너를 만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 자기도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자기 욕심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인 남자들은 요내 마음을 얻으려고만 하는데 노력하거든요. 그 와중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해주는 것들이 그리 많이 느껴지지 않는데 유부남은 아닌 것 같다고요. 나 먼저 생각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는 정말 깊은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유로 이미 여심은 유부남에게 기울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어쩌면 뻔한 말인데도 요 유부남의 그 말에는요.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나를 위해 준다는 마음이 느껴지고요. 계속 안 된다라는 식으로 나를 밀어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점점 다가가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배려해서 한 말이라고 나는 믿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그런 의도로 한지는 나는 잘 몰라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밀어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밀어내야만 하는 그 사람 마음은 오죽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또 가끔은 오기가 발동해서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안쓰러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이 사람을 내가 따뜻하게 감싸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오기가 생겨서든 그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어서든 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고요 그리고 이후에 빠르고 깊게 빠져들겠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지금 이 사람은 요 모든 걸 걸고 모든 걸다 오픈하고 나한테 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는 걸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게 멋지고 로맨틱하고 깊은 사랑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여기까지 보면 요 여자가 유부남을 먼저 좋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지만 유부남이 여자를 먼저 좋아해서 하는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이후에 어찌됐던 여자가 마음을 좀 정리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며칠 뒤에 유부남이 여자에게 다시 연락을 했어요 미안해 마음 잘 잡고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불쑥 연락해서 또 흔드는 건 아닌지 잘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유부남의 말을 듣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또이 사람이 제법 괜찮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다는 라 확신을 한번더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여전하고요. 단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조절하고 절제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게 또잘안 되다 보니까 나에게 이렇게 연락을 했구나라고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 남자들 중에 나를 어떻게 하룻밤 해보려고 하는 남자들보다는 더 신뢰가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나도 자꾸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조건적으로 더 우월하거든요 그러니까 베풀 수 있는 권한도 지금 나한테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마음이 여리고 선해요 그래서 그걸 또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론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을 확인도 못해봤으니까 시작도 안해봤으니까 그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어찌하다 두 사람이 금지된 사랑을 시작하게 됐을 때도 요 유부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항상 밀당에서는 유부남이 우위에 서게 돼요 이미 두 사람의 관계가 맺어지기 전부터 유부남은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충돌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유부남이 힘들어져서 여자에게 변명을 할때 유부남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 또는 나 자꾸 아내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난 사실 아내는 필요 없지만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네. 혹은 결혼은 이미 한번 실패했는데 또다시 결혼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싶지 않아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을 여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자인 나도 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것을 이해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씩 내가 이해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늘이유부남을 기다리는 입장에 놓여있게 돼요. 함께 만날 날을, 나에게 연락을 해줄 날을 고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심지어 유부남이 한동안 연락이 없거나 잠수를 타도요 나는 유부남이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걸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면서 기다려야만 하는 입장이 된다고요 아내와 유부남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나하고 연락을 하면 안될 상황이 벌어진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도니까 나는 상대방이 연락이 올 때까지는 내가 연락을 참아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만 되는 그런 사람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 나는 유부남의 상황을 약간은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것까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잠수를 타고 연락을 안 하던 유부남이 한참 뒤에 연락을 해왔을 때그 유부남은 아주 상냥하고 미안해하면서 내 마음을 달래주죠. 보통의 남녀관계에서는 요 이런 과정이 발생하면 여자가 이 남자를 정리하거나 아주 격하게 화를 내는 게 보통인데요. 유부남의 가정사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이 때문에 등등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나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또 금방 유부남이 애틋해지고 그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려고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또 다른 포인트가 되기도 할 거예요 가끔은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핑계를 대고 있다는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 혼자 있을 때만 드는 생각이고요 함께 있는 그 순간에는요 이 사람은 항상 나한테 솔직한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노력해 주는 사람이라고 나는 믿게 되어 또 믿으려고 애쓰게 되자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내가 서운한 마음이 안 들도록 내 마음을 조종해서 그를 위한 배려를 해야겠다고 라 다짐을 하죠 왜냐면 그 사람은 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나한테 오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요 유부남이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고요 나하고 살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실제로 그 유부남이 졸혼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결혼을 정리하고 나와 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분들까지 모조리 다 쉽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가정을 정리한다는 게 그렇게 쉽고 빠르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내가 내 상대를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그건 틀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유부남이 그렇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건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끔 유부남에게 나를 더 사랑해주고 나한테 좀더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요구를 하게 되는 순간에도요. 유부남이 나에 대한 감정이 좋을 때는요.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 감정들을 잘 받쳐주고 이해해 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땐 상대로부터 충분한 사랑이나 배려를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유부남은 요 나라는 사람을 대처하기가 참 수월해요. 미안해. 네가 이렇게 아픈 걸 보니까 내 마음이 더 아프다.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이 정도밖에 안 되나 봐. 넌 나하고 있으면 계속 아파질 것 같다. 아무래도 우리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이런 말을 하게 될수 있겠죠. 그러면 유부남은 충분히 나한테 로맨틱한 사람이 되고요. 여자인 나는요? 다시 한번 그 유부남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동안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을 텐데 내가 그 무거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어줬구나 하는 미안함이 생기겠죠. 그래서 난더 힘을 내서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줄 거예요. 또더 많이 웃어줄 거예요. 그 사람의 기분을 업시켜줘야 되니까요.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유부남이 바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진 않아요. 바로 즐거워하면 너무 티나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마음을 푸는 듯 애쓰는 듯 돌아올 수는 있겠죠. 그럼 나는 또 그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노력해 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나하고 또 사랑을 이어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되실 수도 있죠. 근데 원래 문제는요. 내 서운함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내 서운한 마음이 없어지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맞추는 상황이 연출됐죠. 어찌됐건 나는요, 이제 그 사람을 더 이상은 아프게 하지 말자.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노력하자 라는 다짐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내가 노력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분명히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은 명확하게 구분돼요. 그 정도도 분명 날이 갈수록 심해지게 될 거고요. 나중엔 유부남이 진짜 나를 밀어내는 순간이 됐을 때그 사람이 진짜 내가 싫어서 밀어내는지 나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나를 밀어내는지 나는 구분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난또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유부남에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부남은 어떤 스킬을 가지고 나에게 보여준 적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단지 유부남이라서 가정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가 가진 상황 자체가 엄청난 무기가 돼서 그 사람이 요구한 적도 없는데 내가 알아서 을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맞추게 된단 말이죠 원래부터 유부남은 요 자기는 믿져야 본전이었을 수도 있다고요 상대에겐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다 표현했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전했고요 나에겐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리스크에 대해서 네가 감안하고 나를 만나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신의 피난처를 위해서 하는 말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또 사실 유부남도 자신의 피난처로 쓰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는 필요할 땐 계속 그렇게 쓰일 거라고요. 처음에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의심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더 강하게 그의 마음을 믿는 데 썼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나는 계속 그 말이 나에게 독이 될수 있다고 라 생각하기보다는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애써서 나와의 사랑을 이어가려고 커다란 장벽을 뛰어넘으려고 힘쓰고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게 된건 아닐까요? 남녀 사이에서 두 사람이 좋을 때는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방해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들이 두 사람의 애정을 더 애틋하게 만들기가 쉽죠 오히려 외부의 방해 요인 없이 두 사람이 편안하게 순탄하게 연애를 한다면 두 사람 자체의 문제로 애정이 식기는 쉽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부남과 나와의 사랑에서는요 이미 두 사람의 애정이 애틋해질 수밖에 없게 예고되어 있던 것은 아닐까요? 나와 그 사람의 사랑이 모두 거짓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러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구분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그의 환경적인 요소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나중에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거든요 혹시 지금 누군가와 사랑이 시작돼서 매일매일 아파하고 계신다면 혹은 그런 사랑을 한번 시작해볼까 고민 중이시라면 차분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